여러분 안녕하세요 쌈장법사입니다 오늘은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디어가 발달할수록 글쓰기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SNS를 사용하려고 해도 글을 써야 하고 랩을 하려고 해도 글을 써야 합니다 뭔가 표현하고 싶은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표현의 해상도라고 합니다 생각을 글로 썼는데 이 글로는 전달이 안 되는 어떤 형태가 있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그림을 그렸지만 아주 디테일한 색이나 형태를 전달할 수 없을 때 사진이 등장했습니다 사진으로는 담지 못하는 서사성이 있죠 만화책에서는 그림으로 서사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여러 장의 사진이 모여 영상이 되었습니다 영상은 만화가 갖고 있는 서사적인 특징도 갖고 있고 사진이 가지고 있는 디테일한 색이나 형태를 보여줄 수도 있게 됐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어떤 건축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표현하려고 했을 때 사진처럼 평면으로만 보여줬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해서 입체적인 형태를 통해 누군가에게 정확한 형태를 보여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3D 입체와 영상의 속성이 하나가 되면서 3D 애니메이션이 됐죠 영상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형태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3D 애니메이션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구조물, 인물, 유기체 이런 거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뭐 마블에서 나오는 영화나 이런 게 모두 3D 애니메이션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미디어가 발달할수록 표현의 해상도는 높아졌지만 오히려 글쓰기의 중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콘텐츠의 기본은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는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재료가 있고 뭐 기초공사, 터파기공사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콘크리트로 벽면과 형태를 만들고 마지막에 인테리어를 합니다 집을 지을 때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가장 큰 재료는 땅입니다 땅과 건축자재 그리고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뭐 상하수도, 정화조, 주차장들을 위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철근 기둥을 세우고 콘크리트로 형태를 만들고 전기, 조명, 배관, 보일러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글쓰기 전체 과정은 이렇습니다. 글의 소재를 잡고 배경, 캐릭터, 아이템 등을 준비하고 스토리 구조는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독백, 대화, 묘사 등의 장면을 만드는 것은 콘크리트로 형태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주면서 전체 글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글쓰기가 힘든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문제는 백지 앞에 앉으면 당장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바다에 홀로 마주했을 때의 두려움과 같습니다 이런 걱정이 앞서기도 하죠 글을 쓰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어도 글을 못 쓰는 사람도 많고 반대로 내가 자신 있게 글을 쓸때 책이 더잘 읽히기도 합니다 맞춤법을 잘 알아야 하나요? 그럼 바로 해법을 드리겠습니다 글을 쓴 다음에 포털사이트에서 맞춤법을 검색하세요 맞춤법 검사기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참 쉽죠? 어려운 사자성어, 시사용어, 외래어를 써야 하나요? 학창시절 논술 배울 때뭐 사자성어라던가 뭐 시사용어 이런 거막 공부 많이 하라고 했는데요. 그것보다는 내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집중하세요. 어느 분야든 거장일수록 쉽게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걱정하지 말고 글을 쓰라는 의미입니다. 수영 배울 때도 먼저 물하고 친해져야 되잖아요. 저는 왜 이렇게 글쓰기가 두려울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글쓰기 문제의 시작은 일기쓰기 숙제 때문이었어요. 하기 싫은 일기쓰기 숙제를 억지로 하려다 보니 패턴을 만든 거죠. 이렇게 말이죠. 나는 오늘 뭐뭐 했다. 내일은 뭐뭐 해야 되겠다. 그런데 나는 오늘 뭐뭐 했다로 시작하면 내일은 뭐뭐 해야겠다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이두 개의 문장이 연동되어 있거든요. 바로 나는이라는 주체와 오늘이라는 시간으로 상상의 폭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놀이동산에 간다거나 특별한 사건이 없으면 일기에 쓸만한 사건이 없거든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딱히 쓸만한 사건이 없을 땐 어떻게 써야 될까요? 내 사건이 아니라 내가 관찰한 것 혹은 내가 아닌 다른 시선으로 관찰한 것에 대해서 쓸수 있습니다 나라는 껍질을 깨면 우리 집 강아지나 봄에 피는 꽃이나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나에 대해서도 쓸수 있습니다 또 오늘이라는 시간의 족쇄를 벗으면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거나 미래의 장면에 대해서도 쓸수 있겠죠 나라는 시선을 주변으로 넓히고 오늘이라는 시점을 이동시키면 쓸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안 좋은 버릇, 나, 오늘 이것을 깨버려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이들 지도, 지도하실 때 나는 오늘 이렇게 쓰지 않도록 좀 지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사물이나 동물, 사람들을 관찰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글 쓰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 매체의 형식에 맞게 효과적으로 쓸수 있을까? 독자가 지루하지 않게 쓸수 있을까? 글쓰기의 기초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연습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매체 형식에 맞게 효과적으로 쓸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뭐 SNS에 써야 될 때, 어떤 신문에 기고해야 될 때, 책으로 출판을 해야 될때 이런 매체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고급 단계에 이르러서 독자가 지루하지 않게 쓸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소설을 쓴다거나 하면 독자가 재밌게 봐야지 이 책도 많이 잘 팔리겠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자 글쓰기의 기본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칭 대명사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인칭 대명사 많이 들어보셨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 같은데 뭐 I, my, me, mine, you, your, your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너, 그, 그녀, 그들, 그것, 뭐 그것들 뭐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을 명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사실 나, 너, 당신 이런 표현들은 우리들한테 익숙하긴 한데 그, 그녀, 그들, 그것들 이런 표현들은 막상 글로 쓰려고 하면 익숙치 않아서 잘안 써지거든요. 익숙치 않더라도 이런 연습을 해보세요. 문장 말미에 이다로 시작했으면 이다로 끝나야 합니다. 입니다로 시작했으면 입니다로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긴 글을 쓸땐 반드시 중간에 소제목을 달아줍니다 소제목을 달아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어요 제가 큰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이 케이크를 누군가에게 주면 은 너무 커서 먹기가 힘들겠죠 때문에 이렇게 칼로 조각조각 잘라서 조각으로 전달을 하면 은 먹는 사람도 먹기가 쉬워집니다 소제목이 그런 의미죠 반대로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긴 글을 쓸때 중간에 소제목이 없으면 막 쓰다가 쓰다가 글이 3000포로 빠질 수가 있어요 긴 글을 쓸때 반드시 중간에 소제목을 달아줍니다 주제, 메시지보다 소재 키워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소재 키워드는 전체 글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주제, 메시지는 마무리하는 데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글의 제목에 소재, 키워드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건 유튜브나 블로그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목에 소재가 드러나야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제목에 반드시 키워드가 드러나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요 접속원은 바다 위에 배를 운전하는 키와 같습니다 자동차 운전으로 치자면 뭐 핸들 같은 거죠 직진을 하거나 우회전이나 좌회전 뭐 이렇게 운전을 할때이 글의 방향전환을 접속으로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영어시간에 많이 듣던 얘기죠 어떤 문단의 처음에 어떤 접속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선 이야기와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 접속어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쉬운 단어를 쓰되 다양한 접속어를 활용하세요 축구 못하는 사람이 기초적인 기술도 없으면서 어려운 축구 기술을 구사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단어는 쉽게 대신에 다양한 접속어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음, 순접관계의 접속어 앞에 내용을 이어받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니 그리하여 이와 같이 이런 말들이죠 그리고 역접관계의 접속어는 앞에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반면에 이런 것들이죠 인과관계 접속어는 앞뒤 문장을 원인과 결과로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따라서, 왜냐하면 그리고 예시관계의 접속어는 앞에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컨대, 가령 이런 것들이죠 첨가관계의 접속어는 앞의 내용에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거나 보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또한 게다가 덧붙여 더욱 뿐만 아니라 전환관계의 접속어는 앞의 내용과 다른 화제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편 아무튼 이런 것들이죠 대등관계의 접속어는 앞뒤 내용을 같은 자격으로 나열하면서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및 한편 환원관계의 접속어는 앞의 내용을 간추려 짧게 요약하는 것입니다. 즉, 곧, 결국, 따라서, 요컨대, 다시 말하면, 바꾸어 말하면, 이런 것들이죠. 다양한 접속어 표현이 있는데 그리고, 그래도, 하지만, 이런 정도만 쓰다보면 문장이 계속 뱅뱅 돌게 됩니다. 이 접속어 표현은 공적인 장소에서 말할 때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TV토론 같은 거 보시면은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반면에 뭐 예컨대, 욕컨대, 가령, 이와 같이 이런 표현들은 글이나 말이 좀더 품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다양한 접속어 표현을 연습하고 자유자재로 쓸수 있으면은 글쓰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고 그 두려움은 우리가 평소에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체,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게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시 말해서 주변을 잘 관찰하고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상상하는 그림도 쓸수 있겠죠 쉬운 단어를 쓰되 다양한 접속어를 활용하세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런 식으로 매일 30분씩 글을 써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노트에 별천지가 열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